주행시 계기판에 인젝션이라는 경고등이 떴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입고를 하셨는데, 인젝션이라는 경고등은 없고요 음, 일단은, 인젝션이라는 거는 삼성차에서 그 DPF라든가, 인젝터라든가, 다른 쪽에 문제가 있어도, 인젝션이라는 고장 코드로 해서, 이제 계기판으로 해서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예, 세부적인 그 고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데이터를 보든가 스캐너를 해서 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스캐너를 봐서 고, 고장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EGR 밸브가 움직이고 공기량은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절 예. 밸브는 움직임은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고요 어, DPF 압력차는 이제 공전시에서는 뭐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 3500rpm으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압력이 거의 뭐100 이상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dpf의 그 막힘이 많은 상태고요 이 dpf의 그 막힘이 있다 보니까 그 인젝션 고장이라는 고장 코드가 주행 중에 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작업이 이제 21만 20만 이제 넘으셨기 때문에 dpf 청소를 하고 인젝터 점검까지 해서 작업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PF 후단입니다. DPF 후단을 보시게 되면 깨끗합니다. 이벽 쪽들도 보면 깨끗하고 DPF가 많이 쌓이거나 DPF가 안 좋게 되면 후단은 뭐 이상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벽 쪽으로 해서 이벽 어 쪽으로 해서 검어키지 묻어나게 됩니다. 벽 쪽으로 이제 묻어나게 되면 DPF의 파손도 의심을 해봐야 되고 DPF의 음, 다량의 막힘을 음,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음, QN5의 DPF는 후단까지도 이제 깨끗한 거로 봐서는 DPF의 음, 막힘은 많을 전장, 고장은 좀 없는 거로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인젝터를 보시게 되면은 왼쪽이 분사, 오른쪽이 리턴입니다. 분사 구간을 보게 되면은 0 1 c c 고 리턴을 보게 되면은 14로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인젝터 내부의 손상으로 인해서 연료가 리턴 쪽으로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리턴 쪽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겁니다.